냥,냥냥. 드디어 따뜻한 봄이 왔다 12kg 6kg 오우. 오늘 모래놀이부터 만들어줄 모래 추운 겨울 동안 집 안에서만 있어 답답해하는 순이와 아기냥이들을 위해 고양이가 좋아하는 입자가 작은 패스룸 더스트 프리 벤토나이트 파인과 입자가 굵어 먼지가 거의 없고 사막화도 덜해서 집사가 좋아하는 패스룸 더스트 프리 벤토나이트 오리지널로 250kg 무게가 넘는 모래놀이터를 베란다에 만들어주었어요. 패스룸 모래는 먼지가 없어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뿌려도 먼지가 안 나요. 아이고 모래를 엄청 좋아하는 우리 순이. 밖에 나가서 놀아. 왜 여기 앉아서 누가 엎드려있어. 밖에 나가서 놀아. 어. 밖에 모래밭에 가서 놀아. 어. <웃음> 와 날씨 너무 좋다. 너무 음? 너무 좋아 음 어유 대답돼 망고 야옹 야옹 하면서 여기서 밖에서 뭐하나 궁금해가지고 망고 나가서 놀아 어 여기가 좋지. 넘고. 어디가 막 고무 입고 걸러갔어? <웃음> 순이 얼굴에. 어머, 어머, 어머, 순이한테. <웃음> 순이가 울고 <물고> 있어, 지금. 어지 <웃음> 어떡해. 엄마가 물었네. 어머, <웃음> 엄마, 순이 잡았다? 응 좋아. Hehehehehehe. <laughs> 망고 쉬한다! 망고 쉬했다! 망고 쉬했다! 어휴 망고 쉬했다! 와, 엄마, 엄마 코앞에다가 이제 시겠했 망고 쉬했어! 패스룸 모래는 확실히 응고력이 좋고 냄새도 안 나요 뭐지 시이에요 하하하, 신데. 다다아다다가또나좀내아죠